2023년부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 가입 대상 크리에이터 규모를 확대합니다 쇼츠 영상으로도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3년 초부터 향후 모든 YPP 크리에이터 분들은 쇼츠피드에서 쇼츠 동영상 사이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광고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합산 후 크리에이터 분들께 배정된총 금액 중 45% 수익이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총 쇼츠 조회수 비중에 따라 수익이 분배됩니다. 참고로 쇼츠 동영상에서 음악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총 광고 수익 분배율은 동일합니다. 이외에 유튜브 다른 광고 형식들에 대한 기존 광고 수익 공개 모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 땡스 슈퍼챗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과 같은 기능들을 쇼츠 영상만으로 운영되는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애드센스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구독자 1000명 및 지난 90일간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로1 0 0 0만회를 달성한 크리에이터도 애드센스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구독자 1000명 및 공개 동영상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기존의 가입 신청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차차 공개될 예정이며 YPP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된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내년 초부터 새로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약간 동의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뮤직 기능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크리에이터 뮤직은 광고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영상에 활용할 음악을 직접 찾고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이 기능은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